안녕하십니까.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요즘 필러 시리즈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, 즉, 만병통치약이 존재하지 않듯이 필러 시술만으로, 뭐, 코 성형의 버금가는 이렇게 콧대 높이를 올릴 수 있다던가, 뭐, 앞볼 필러를 해서 입체감을 살려서 얼굴을 작아 보이게, 어, 할수 있다던가,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필러 시술을 해서 적응증이 좋은 얼굴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 얼굴형이 있으므로 그 적응증을 잘 진단해서 어 본인에 맞는지 아니면 본인의 그 본인의 살집이 많은데 막 필러를 시술해 하고 살집이 더 드룩드룩하게 많아 보이지 않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는 그 중안부가 긴 얼굴형, 즉, 그 상안면부, 중안면부, 하안면부가 있는데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얼굴이 긴 중안면부가 긴 얼굴형에서 볼살 필러를 하게 되면 그 중안면부가 더 커져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고 하였고요. 또 지난주에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그 뱃살이 찌고 이렇게 살집이 붙듯이 얼굴도 처녀 때에 비해서 죽는 노년으로 가면서 대부분 좀 살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물컹물컹한 필러를 뭐 팔자주름 필러를 만든다든가뭐 이마 필러를 만든다든가 해서 살집이 많은 얼굴에 또더 살집이 많아져서 좀 약간 좀 이렇게 디룩디 룩해져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고 다음주에 이어서 그 이마필러를 맞게 되면 그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동양계 그 북방계 몽골리안 혈통이 많아서 서양인 코카시안 이나 아니면 뭐 흑인 보다는 어좀 이렇게 납작한 그 단두형 얼굴이 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단두형 얼굴이 이렇게 얼굴이 납작하니까 뭐 이마를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어좀 입체감을 살린다고 뭐 이마필러나 이마 지방식을 해서 그 입체감을 살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마가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습니다. 옆에서 보면 약간 누운 이마 인데요. 이마 지방이식 하면 이쁘게 나오나요 이마가 볼록한 연예인이 이쁘긴 한데 이마 지방이식을 과하게 한 여자들 보면 뭐 황비용 이마 같고 예쁘지 않더라고요그 전엔 그게 이렇게 볼록한게 예쁜줄 알았어요 하고 문의를 주셨습니다. 사례자분은 아주 예쁜 연예인형 얼굴형입니다. 파란색 화살표 부분에 눈썹뼈가 살짝 나와있고 그래서 그 위쪽으로 까만 화살표 부분에 이마가 조금 꺼져있는데 이를 매끄럽게 한다고 이마필러를 하게 되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꺼진 이마가 매끄럽게 채워진 듯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마가 뒤집어진 듯한 황비용 이마라인이 되고 맙니다. 이러한 남성적인 이마라인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마는 노란 원부분의 아랫 이마와 하늘색 원부분의 윗 이마로 나눌 수 있는데 이마필러나 이마지방이식을 하게 되면 주로 노란 원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오게 됨으로써 하늘색 부분은 노란부분이 올라오는 만큼 되려 뒤집어져 경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성형외과에 오시는 대부분 환자분들은 뭐 송혜교나 전지현의 이마가 뭐 이렇게 볼록한 줄 알고 그 이마필러 이마지방이식을 해서 이렇게 볼록하게 하면 그런 송혜교 전지현 이마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만 이마필러나 이마지방이식을 해서 볼록하게 하면 이런 이마가 되고요 여기 이 사진에 이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그 이런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넓은 이마가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헤어라인 모발 이식도 그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연예인들의 그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서 그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의 그 사진들로 골라보았는데요. 뭐 어쩐가 모르겠습니다. 그 송혜교, 전지현 등의 특급 탤런트들의 이마는 이와 같습니다. 즉이 아랫니마는 상대적으로 납작하면서 윗니마가 그 아까 필러로 세운 이마, 이마와 좀 차이가 나게 약간 좀 도, 도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왼쪽 사진에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윗니마가 융기되어야 하고요 도리어 아랫니마는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들어가야 그 눈썹 뼈 도드라짐이 적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연예인 이마 라인은 하늘색 화살표 라인이고요. 따라서 사례자의 경우에도 빨간 이마 라인보다는 아랫 이마는 납작하니 들어가고 윗 이파는 그 볼록하니 융기된 하늘색 라인으로 되어야 여성스럽고 귀염귀염한 이마 라인이 되는 것입니다. 오늘은 이마 필러 시에 그 아랫 이마가 올라가게 되고 윗 이마는 눕게 돼서 이렇게 황비형 응, 이마가 돼서 이 이마의 경사도가 좀 남성스럽고 좀 우악스러운 경사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이 꺼진 이마나 이마 주름을 펴기 위해서 이마 필러를 막 넣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부피가 올라가게 되면은 눈썹이 이렇게 에 내려오게 됩니다. 그러면 눈이 작아져 보이게 돼서 좀 강한 인상을 풍기게 되는데요. 그리고 또 눈이 약간 좀 깊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온팡 눈이 돼서 나이 들게 되면 눈이 작아진다고 하였는데 더 온팡 눈이 돼가지고 더 작아져서 좀더 어, 사나워지는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마 필러를 할때이 전태궁에 영향을 미치는 점과 또 이마 면적이 커져서 얼굴이 커져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